복잡한 인수분해 이래 된다. <웃음> 자 복잡한 인수분해인데 여러 가지 있을 거라 그냥 바로 볼게요. 예. 기본 문제 바로 볼게요. 복잡하다는 거는 그냥 유형을 정하지 말아. 자 처음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2x 세제곱 아, y 플러스 4 x 제곱 Y 마이너스 10XY. 10XY 얘가 1번이잖아. 그치? 딱 봤어. 공통인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뭘로? 뭐가 있어? 2XY 그럼 맨 앞에 남는 거 뭐야? X 제곱 여기 남는 거 뭐야? 4X 여기 뭐 남아? 마이너스 5 이렇게 남겠지? 됐어? 공통인수로 묶었더니 어? 얘뭐 돼? 인수분해 가능하겠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2xy에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저는 인수분해 이 정도 속도까지 바란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 다음 2번 2번 여기서 쓸게요. 2번. 뭐라고 돼있어? 그래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x, x 플러스 이야 이거요? 네. 어, 가만히 봤더니 부분 부분 나눠 보는 거야. 얘네들 공통 인수 있지? 뭐 x 제곱. 그랬더니 x 마이너스 1. 뒤에 것도 공통 인수가 보여. 마이너스 1로 괜찮아요. 그럼 두 덩어리에 공통 인수가 보이나요? x 마이너스 1. 앞에 남는 게 x 제곱이고 뒤는 얘가 다시 인수 분해가 가능하죠. x 마이너스 1에 X-1, X-1. 그러니까 틀렸으면 X-1이 몇 개고? 두개고 X-1이 한개더라 괜찮으세요? 응. 네. 다음 거. 다음 건 나도 잘안 보여요. 근데 해보도록 합시다. 3번. X제곱. X. 플러스 XY. X. 마이너스 X. 플러스 EY. 자. 제가 인수분해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는 당위성, 즉 이걸 이렇게 하자라는 말들을 많이 할수 있어 왜냐면 인수분해를 1년 동안 사용을 해왔거든 중학교 인수분해를 1년 동안 사용을 해왔고 고등학교 인수분해가 복잡한 것들이 기본이거든 그럼 이 복잡한 걸 이렇게 풀까? 라는 당위성을 가져 아이들 너희들도 이해를 하고 근데 지금은 인수분해 자체가 어렵지 생소하고 지금 무슨 느낌이야? 솔직하게 쟤뭔 소리하나 이거 아니야? 쟤뭔 소리하나 이 상태에서 무슨 당위성을 가져? 그냥 지금 지켜보고 아 얘는 어떻게 풀지 모르겠으면 생각 안 나면 선생님 도와주세요를 외치는 수밖에 없어. 자 나는 알아. 어떻게 풀지라는 게 벌써 나왔어. 자 얘는 이렇게 정리할게. X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할 거야. 괜찮으세요? 그럼 X를 주인공으로 보면 이 구조는 더 곱이잖아. 더 곱이라는 구조 괜찮아요? 네. 가운데가 더한 거고 얘가 뭐한 거야? 곱한 거야. 뭐랑 뭐를 곱했다고? 2랑 Y-3을 곱한 거잖아. 근데 이 둘을 더 하니까 얘 맞아? 얘를 더하면 X-1 맞냐고. 맞잖아.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X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Y 3잘 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한 거 곱한 거 맞아? 꼭 숫자만이 아니라 문자로도 할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문제 내긴 되게 쉬워. 여기 그냥 이렇게 해놓고 전개한 다음에 야 묶어봐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좀 어려워요. 이거. 이렇게 좀 어려워요. 일단은 내드렸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녀석, 기본 두번째 지금부터 나오는 녀석은 루틴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하자라고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거든 자 기본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인수분해가 됐느냐? 얘가 없으면 인수분해가 된거 같지 근데 남아있지 박스 포장했는데 남았단 말이야 박스를 다 포장했더니 남았어 인수분해는 박스 포장이 끝나는 거지 박스가 덜 포장됐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장. 남아있는 거를 구겨 놔야 돼 아니면 다시다 풀고 다시 재포장해야 돼 다시 재포장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박스부터 푸는데 곱셈 공식에서 그랬어 이렇게 돼 있는 거 공통된 거치환해서 전개했지 음. 그럼 얘를 T로 치환하게 바꿔 놓게 그러면 T 플러스 4에 T 마이너스 21에 더하기 144 하는 거잖아요 응. 앞에 거더곱 가능하죠 T제곱 더한 거 곱한 거 이거네요 응.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7T 둘 더하면 플러스 60입니다 오케이 인수분해 될 겁니다 더해서 17 곱해서 60 나오는 조합 t-5, t-12. t가 누군지 돌려줘야 되겠죠? 네. t 자리에 돌려줍니다. 아직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돌려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이너스, 마이너스 5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다시 2차니까 인수분해 되는지 봐야죠.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수분해 되겠지이 얘는 더해서, 6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조합 플러스 6에 마이너스 2 됐나요? 네더곱 형태만큼은 속도가 빨라야 돼 멜빵 전까지는 오케이? 좀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힘들더라도 다음 발전 문제 빠르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해달라는 얘기야 발전 문제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X에 x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거지? 응. 또 박스 포장이 들 됐지? 전개하라고 했는데 그때 전개 어떻게 한다고 랬냐면 합이 같은 것끼리 전개하라고 했죠? 2x 플러스 3, 2x 플러스 3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3x에 또 다른 녀석이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3 저거랑 똑같아집니다. 공통 보이세요? 뒤로치환하겠죠 응. t 플러스 2 마이너스 3은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t 플러스 3의 t 마이너스 1. 그 그렇죠? 돌려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돌려주세요.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그럼 물어봅시다. 더해서 3 곱해서 3. 떠오르는 거 없어요. 더해서 3 곱해서 마이너스 1.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렇죠? 네. 그니까 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어? 네. 이 아, 네, 원래 눈이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 표정은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어. 불쌍한 보여줘요. 표정이 나 자체가 안 지워져서 따라할 수가 없긴 한데. 시카. 야 이거 고등학교 문제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 고등학교 책을 보긴 나 내가 지금. 다음 아, 장. 넘기시면 또 기본이 있겠죠. 응. 기본 문제 불러봅시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4제곱, 네네 마이너스, 네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제곱, 플러스 2자 지금 다 이거 짝수차잖아 지금 특징이 있어 왼쪽에 있는 세개는 특징 없어 공통인수서 묶어내는 것밖에 없어 얘네가 좀 힘든 녀석이었고 요 녀석이 아마 고등학교의 메인 내림차순 정리라는 거야 뭔 차순? 어, 내림차순 정리 이건 몰라도 괜찮아 근데 이 오른쪽 두 개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얘네들은 뭐야 둘 다? 공통 부분, 치환해서 정리하는 거지. 자, 여기는 잘 보면, 이거랑 이 발전 문제 둘 다, 둘다뭘 거냐면, X제곱이랑 X, X 네제곱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 짝수차밖에 안 보여. 뭔 차? 짝수차. 어, 짝수차.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겠다. X제곱을 T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이게 첫 번째야. 이렇게 풀려서 풀리는 게 있을 거고 이렇게 안 풀고 풀리는 게또 있을 건데 이렇게 안 풀고 풀리는 게더 메인이야 그건 다 풀리고 얘는 특정 애들이 풀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3T 이거 인속의 세잖아 T마이너스 2. T가 누군데 돌려주세요 앞에 거는 합체가 가능하죠 뒤에 거는 불가능합니다. 루트 따위는 하지 않을 거니까 됐습니까? 음. 두 번째 문제 불러보세요. 되십니까? 네. 네. 네. 얘도 그러면 x 제곱을 t로 본다면 t 제곱 마이너스 오 t 플러스 인수분해 되죠? t 4이 t 마 돌려주면 x 제곱 마이너스 사에 x제곱 마이너스 얘는 x 마이너스 2에 우리 주말이 지나가면서 다 까먹고 오셨나요? 클라 나요. 됐니? 응. 맨 마지막은 합차로 마무리한 거야. 됐어요? 네. 응. 자, 저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이쪽으로 와서 이쪽 기본 중에 밑에다가 좀 적어볼게요. 발전 문제요. 아까 풀었던 저런 형태와 비슷해. 왜? x제곱이랑 x 4제곱밖에 안 보이지. 그렇지 근데 T로 좀 바꾸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인수분해가 안 돼. X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거 T로 바꾸면 아까 했듯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인수분해가 안 된다니까?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봐. 잘 봐. 적당히 주고 뺏는 거야. 줬다 뺏기 기술을 할 거야. 내가 주원이한테 200원을 줬어. 200원 다시 받았어. 무슨 일이 생겼어? 안 생겼지? 그러니까 금전적인 마무리만 보자는 거야.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줬다가 뺏으면 오케이? 줬다 뺏을 거야. 얼마를 줄 거냐? 완전 제곱식을 만들게 x제곱을 줄 거야. 그럼 준 만큼 뺏어볼게. 괜찮아? 가운데를 완전 제곱식 만들 거야. 그동안 공부했잖아.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되고 뒤에 건 x제곱 이렇게 바꾼다고. 괜찮아요? 그럼 제곱 빼기 제곱 상태잖아요. 앞쪽에 앉으신 분은 고개를 이렇게 빼시면 뒷자리가 안 보입니다. 어, 저쪽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 지금 잘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제곱빼기 제곱이니까 무슨 결과가 나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괜찮아요? 이거 정리해 주면 되죠. 어떻게 됩니까?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L.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예요. 이거 인수대수도안 인솔 되잖아요. 하나 더. 이쪽으로 올게요. X4제곱 네 다음 뭐야?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9. 적당히 좋다 뺏고 싶은데 뒤에가 9고 앞에가 1이기 때문에 가운데 왔으면 하는 완전제곱수는 6입니다. 그치? 6이 와야 돼. 얘보다 큰 수가 돼야 돼. 그러면 X4제곱 네 마이너스 6X제곱까지만 쓸게요. 플러스 9. 뭐까지 해줘야 돼? 그럼 앞에 이는내가 x 제곱 마이너스 3에 제곱 뒤에 매이 이렇게 되겠네요. 음. 괜찮아요? 그럼 합차가 됐으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얘는 인수분해가안 되네요. 이게 힘든 거야 얘도 저렇게 풀려요, 사실. 얘도 저렇게 풀려요. 얘도 저렇게 풀리는데 여기가 2인데 완전제곱수 만들기가 힘들잖아. 얘 풀어볼게. X 4제곱, 음. 카메라 돌려야지. 나 맨날 요즘 녹화 다 해놓고 가만 보니까 마이크안 꺾거나 카메라 막 이상한 데 틀어놓고 두고. 예 가운데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4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지? 얘가 음. 뭐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다. 괜찮아 그러면은 앞에 거 X제곱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얘인수분해대요 x-2에 x 플러스 1, 얘도 인수분해대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전부 다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인수분해 해도 인수분해 결과는 어때야 할까? 그렇구나. 같아야 돼. 언제나 내가 늘 얘기할 건데, 하나를, 하나의 과정, 결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야. 어떤 방법을 택하던 결과는 어때야 돼? 그럴까? 같아야 돼.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인 거야.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준다는 거는 그 중에 선택해서 몇 가지를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가져가라는 거야 전부 다쓸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상황에 따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어, 우리는 수학 공부는 지금 중학생이잖아 하지만 고등학교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맞지만 수학 공부의 본질적인 건난 이렇다 생각하거든 올바른 가치 판단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거야 올바른 가치판단과 문제해결력 예를 들면 두 친구가 나한테 동시에 말을 걸고 있어 서로 다른 얘기를 얘는 아침에 친구한테 맞아갖고 돈을 뺏겨갖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고 얘는 지가 친구한테 돈을 뺏어갖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어 서로 다른 문제로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한, 명. 한 명한테 야 잠깐만 하고 한 명의 친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지 그리고 해결 다 한다면 이 친구 문제를 해결하겠지. 연립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에서 해법 아니야? 맞니? 그리고 뭔가를 정리할 때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알아보기 쉽게 쭉쭉쭉 정리하는 방법이 항정리잖아. 맞아? 그런 식의 계산 방법들이 너희가 사고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러가지 풀이 방법이 있잖아. 그 중에 선택적으로 이 문제는 요거 하려면 전부 다 알아야 되겠지. 방금도 얘기했는데 요 끝에 있는 저 발전 문제와 여기 있는 기본 문제는 특히 기본 문제 첫 번째는 이 방법으로만 풀려요. 기본 문제 발전 문제의 첫 번째는 요 방법으로만 풀려요. 하지만 요 가운데 있는 는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리죠. 근데 너희가 볼때 쉬운 방법은 저 발전이 아니라 기본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기본 문제로 무조건 풀려고 하면 저것들을 못 풀겠죠. 그러니까 다 갖고 있다가 아, 얘는 이게 편하구나 얘는 이게 편하구나 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어, 좀 너무 진지해졌어. 차분해야지. 자, 현재 페이지까지 책에 있는 거 정리해 주시고 다 정리되면 그 개념형 확인학습하는데 자꾸 오개념이 있으니까 정리하라는 말은 뭐냐면 칠판에 있는 거옮겼으란 얘기가 아니야. 칠판에 내가 풀이과정을 적어놨으니 너희가 직접 저거랑 똑같은 문제를 너희 손으로 한번 풀어보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떠들어 주는 내용 선생님이 말한 내용이 기억이 나면 풀어보시고 화면 보고 칠판 보고 맞았는지 확인하시고 어? 말이 기억이 안나면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나면 풀이를 먼저 보고 자신감 있게 한번 풀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모르겠으면 정리가 안되거나 칠판을 봐도 모르겠고 선생님 말이 기억이 안나면 선생님 도와주세요를 항상 외치라봐요 오케이? 네. 자 일단 기본 문제 좀 불러주세요 치사하게 아직 기본이란 단어도 안 썼는데 벌써부터 부르시면 준비 다 됐는데 안 부르시는 거 삐쳤다는 얘기인가요? 자 이거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거 하면 되겠죠 응. 앞에거 뺐더니 얼마 남와 48이지? 응. 뒤에는 100이네? 그럼 저거 제곱해서 제곱해서 빼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네? 응. 오케이? 두번째 2번 불러주세요 루트2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에? 7. 마이너스 루트2 루트 어, 제곱 제곱해서 해도 되지만 합차네? 응. 앞에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했더니 앞에 2루트 이 남고요. 뒤는 촥촥 곱하기 마이너스 2 남으니까 마이너스 4루트 이 되겠네요. 괜찮아 네. 다음 3번 네. 츄츄차차 불러주세요. 1. 어? 95에 네. 제곱 마이너스 95, 95 곱하기 10, 10 더하기 20. 25 야 95가 여러 번 나오잖아. 95를 X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 오케이?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 X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러니까 95 마이너스 5의 제곱 90의 제곱 8100 됐나? 응. 그다음 4번 뭐 어렵게 푸는 애가? 1.75에 제곱 곱하기 30 마이너스 0.25에 제곱 곱하기 어 곱하기 30이 두번 연속으로 보이네 뭐 묶어야지 공통해서 곱하기 30으로 그럼 1.75에 제곱 마이너스 0.25에 합차네요 30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렇죠네. 왼 앞에 얼마? 30 얘가 1.5 얘는 2 30 곱하기 3은 90 됐습니까? 음. 어렵나요? 아니요. 별전 별전 뭘 구하래? 2에 16제곱 마이너스 1의 약수의 수 약수의 수는 소위수분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를 일단 인수분해 해보자. 오케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2의 8제곱 더하기 1 2의 8제곱 빼기 1인데 얘 다시 또 4제곱 더하기 1 4제곱 빼기 1인데 얘가 또 제곱 더하기 1 2의 제곱 빼기 1인데 얘가 또 이렇게 되겠네. 다 계산해 볼게요. 2의 6제곱, 2의 8제곱이 얼마냐면 256, 그러니까 257 곱하기 16 17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1입니다. 음. 다 소수예요. 소인수 분해가 된 거라고. 그럼 소인수 분해 결과가 3 곱하기 5 곱하기 17 곱하기 얼마? 257. 그럼 이 녀석이 약수에서 어떻게 구해? 약수의 수는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여기 1이었던거지? 응. 곱한다. 몇 개. 그럼 여기 더하기 1 얼마? 2. 여기 더하기 1 얼마? 응. 2. 여기 더하기 1 얼마? 응. 2. 여기 더하기 1 얼마? 응. 2. 선생님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왜 자꾸 보인다 그러세요? 야 2의 1제곱은 2잖아요. 응. 지수에 안 써있으면 몇인거야? 응. 1인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곱해주면 약수 몇개 나와? 16개. 오케이? 막또 이상하게 여기가 16이니까 16개예요. 그러지 마, 총으로 쏠 거야. 총을 살까? 자, 발전 2번, 발전 3번은 일단 놔둘게요. 일단은 여기, 여기 정리하시고, 여기 지금 기본 요것도 좀 따라 하시고, 다 되면 기본 유형 개념 유형 확인할 수도 해주시고, 그때까지는 제가 중간중간 떠들 겁니다. 음. 발전같은 경우 루트2 플러스1 y가 루트2 마이너스1 될거야. 그럼 이 둘을 더하면 x 더하기 y가 얼마야? 2루트2 xy 곱한건 얼마냐면 1이거든? 음. 그리고 옆에 있는 분수 통분하면 xy분의 4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이에요. 그럼 분모는 1이잖아요. 먹고 하는 거야. 4를 묶어 놓으면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빼기, Y 제곱이니까 4를 묶어 놓으면 X 더하기 y 에 X 빼기 y 잖아 X 더하기 y 는 2루트 2였고, 2에서 1 빼면 2 계산되겠지. 16루트 2로 계산될 거야. 두 번째 숫자 보시면 두 번째 발전은 1곱하기1 1곱하기1 2곱하기 더하기, 1, x X 더하기 1, X 더하기 느낌화 오케이? 음. Okay? 그럼 합이 같은 것끼리 전개한 다음에 공통 묶고 했던 거 있잖아 음. 그래서 인수분해 해놓고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알았어? 알았어 들었어? 알았어. 어.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녹색을 하시는데 녹색하기 전에 요거두개 따라 해본 다음에 해주세요